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뭐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를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로 검색하여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플을 실행 후 가장 먼저 성경 전체 음원을 다운로드해주세요. 성경 음원 다운로드시 반드시 와이파이를 연결하신 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일기 플랜 탭에서 성경 일기 플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먼저 음원을 다운로드 받고 난후 성경 읽기를 하시면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성경 읽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